a 1부터 G1 영역을 범위 씌우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셀 스타일 제목 1을 해주겠습니다. 행의 높이를 28로 맞추겠습니다.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8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A4부터 A6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칸을 보시면 두 칸씩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규칙이 똑같으면 먼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홈탭에 서식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쭉 드래그 해주시면 똑같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빨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 A3부터 G3까지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키 A4부터 A15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을 해주겠습니다.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문자를 넣어주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한글자음 미음을 적어주시고 한짝키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변경을 눌러서 똑같은 문자를 찾아주겠습니다.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D4셀부터 D15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글자 뒤에 까지를 붙이라고 했는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 대신 골뱅이를 적어주시고 까지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A3셀부터 G15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로 해주겠습니다. 구분이 회원이고 할인금액이 2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합니다. 조건은 A18셀부터 B20 셀까지 적겠습니다. 조건은 구분과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구분과 할인 금액을 클릭하겠습니다. Ctrl+C A18 셀을 클릭해주시고 Ctrl+V를 하겠습니다. 구분 밑에 회원을 적어주시면 되죠. 회원을 복사해서 구분 밑에 붙여넣기하겠습니다. 글자를 손으로 직접 쓰면 오타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할인금액이 2만원 회원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줄에 조건을 적겠습니다. 2만원 이하 작거나 같다 2000 0 0 적어주시면 되죠. 이제 조건이 완성됐고 표를 클릭하시고 상단의 데이터 고급을 누르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를 씌워주시고 복사 위치 A22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첫번째 문자가 A이면 조조, D면 주간, N이면 쉽냐 라고 했습니다. 먼저 left 함수로 왼쪽에 첫 문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left 가로 열어주시고 글자는 주문 코드에서 가져올 겁니다. 콤마 가져올 글자는 한 글자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왼쪽에 한 글자가 뽑혀져 나옵니다. 그 다음 뽑혀져 나온 글자가 A이면이라고 a 이면 이라고 해야 되니까 는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 이면 true a 가 아니면 false 가 나옵니다 이제 참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if 문을 쉽게 쓸수 있죠 더블 클릭하시고 left 앞에 if 가로 여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바로 true, false죠. 이미 구했기 때문에 맨 뒤를 클릭해서 콤마 value s true는 값이 참일 때니까 a이면 쌍따옴표 조조를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이제는 a가 아니면 쌍따옴표 주강과 심야 두가지가 남았는데 마지막에 있는 심야를 적어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 주시고 이 품은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쌍따옴표 심야 쌍따옴표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a이면 조조, a가 아니라 d이면 주간을 적어주겠습니다. a도 d도 아니면 심냐로 하겠습니다.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 중에 마지막에 십야냐를 다시 if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n이면 이라고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Ctrl-V 여기가 n이면 그러면 여기를 십야냐라고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아니면을 저희가 또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으니까 얘를 공백으로 처리해야 되죠. 근데 여기 값을 보시면 전부 다 d, a, n, a, d, n, a, d 해서 나오는 값이 a와 d, n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와 d가 아니면 무조건 n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주는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주와 랭크를 이용해서 1등부터 3등은 1등, 2등, 3등을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을 하겠습니다. 는 랭크 먼저 등수를 구할 숫자를 찍겠습니다. 이용건수로 등수를 구할거죠. 콤마 ref는 등수를 구할 수의 범위를 말하죠. 이용건수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것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서 등수가 정확히 구해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랭크 앞에 추우주를 적어 주겠습니다. index num은 랭크로 1등부터 9등까지 숫자를 구했습니다. 맨 뒤에 콤마를 찍으시고 value 1은 랭크가 1등이라면 이란 뜻입니다. 1등이면 쌍 따옴표 1등, 쌍 따옴표 콤마, 랭크가 2면, 밸류 2가 되죠. 쌍따옴표 2등을 하겠습니다. 콤마, 밸류가 3이면, 랭크가 3인 거죠. 쌍따옴표 3등을 적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값은 공백을 하라고 했죠. 현재 값이 총 10개이기 때문에 밸류 10까지 계속 공백을 표시해야 됩니다. 콤마 쌍따옴표 콤마 쌍따옴표 콤마 쌍따옴표 반복되기 때문에 콤마 쌍따옴표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값을 찍으면 밸류 구조 다시 하나 더 콤마 쌍따옴표 두개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아래로 끌어 주시면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공백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value10을 표현을 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1등부터 9등까지만 정상 동작하고 10등은 샵 밸류라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0등까지 value10까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콤마 쌍따옴표 2개 sumifs, averageifs, countifs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와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원작국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왕구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로 구하는 거는 카운트죠. 그래서 는 카운트 이프스를 하겠습니다. 카운트 이프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원작 국가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대한민국을 쌍따옴표로 적으셔도 되고 대한민국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콤마 두 번째 조건의 범위죠.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금액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판매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니까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500000을 적겠습니다. 쌍따옴표 콤마 세번째 조건의 범위는 판매금액이 60만원 미만인거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세번째 조건은 60만원 미만이죠. 쌍따옴표 작다 600000 000 적으시고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면 COUNTIFS 함수가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GET자를 붙이라고 했죠. AND 연산자 쌍따옴표 개 e t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ROUND와 디 a v e r a g e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먼저 는 D Average를 적겠습니다. DA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합니다. 표 전체를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명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급여액의 평균을 구하니까 급여액 필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직책이 팀장이어야 되죠 그래서 직책이 팀장인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팀장의 급여액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근데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더블클릭해서 The Average 앞에 라운드를 쓰겠습니다. 맨 뒤에 콤마를 찍으시고 1, 10, 100 세자리를 안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1, 10, 100 세자리가 표현이 안되고 천의 자리부터 표현이 됩니다. VLOOKUP, HLOOKUP, 인덱스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티켓 구입 앱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멤버십 등급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티켓 구입 앱을 읽어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값을 구할 때는 VLOOKUP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는 VLOOKUP a 업 밸류는 찾는 값이죠 티켓 구입액을 가지고 여기 티켓 구입액에 맞는 멤버십 등급을 구하는 거죠 a 업 밸류 찾는 값은 티켓 구입액을 하겠습니다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의 범위죠 75만원부터 다이아까지 씌우겠습니다 이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Column index num은 1을 적으면 티켓 구입액, 2를 적으면 멤버십 등급을 반환해 줍니다. 2를 적어서 멤버십 등급을 반환 받고, 콤마 티켓 구입액을 보니까 500원짜리도 있죠. 근데 여기 표에는 5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정확한 등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부분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표를 클릭하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정렬 정렬 기준은 반을 선택해 주시고 오름 차순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상단에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 그룹화할 항목은 반별로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반을 선택해 주시고 함수는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한국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그 상태에서 부분합 이번에는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을 해주겠습니다. 평균의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평균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전에 구했던 합계 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값 대치는 체크 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은 여기 빈칸에 수식을 넣어야 됩니다 수식은 판매 수익을 계산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판매 수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수식 전체를 블럭 씌우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키보드에 ESC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이 교차하는 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로 수식을 붙여 넣겠습니다. 수식이 들어왔으면 수식부터 끝까지 표의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를 선택하겠습니다. 행 입력 셀에는 판매 수량이 5,500원, 6,000원, 6,500원으로 옆으로 적혔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선택하겠습니다. 열 입력 셀에는 판매 단가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매크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실때는 표의 바깥쪽을 클릭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하겠습니다 확인 합계를 클릭하시고 는, 썸, 가로 여시고 예매 총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합계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에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 삽입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l t 키를 누르고 G3셀부터 H4셀까지 드래그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뒤에 놓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단추를 합계로 바꾸겠습니다. 합계 결과 값을 지우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합계 단추를 눌렀을 때 합계가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색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A3셀부터 E3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A16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의 홈탭에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연한 파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상단의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G6셀부터 H7셀까지 드래그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뒤에 놓겠습니다. 글자를 채우기 색으로 적어주겠습니다. 텍스트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하겠습니다. 홈탭에 가운데, 가운데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채우기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 1로 바꾸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한 다음 채우기 색을 눌렀을 때 연한 파랑이 적용되면 정답입니다. 차트에서 티켓비와 스낵 음료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게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갈람료 합계가 있죠. 갈람료 합계를 지워야 되죠. 연두색 갈람료 합계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을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상단에 홈탭을 누르시고 글꼴은 굴림을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임 꼴을 해주겠습니다. 굵게는 돼있기 때문에 기울임만 선택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는 16을 해주시고 밑줄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세로값축의 최대값을 120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세로축을 더블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서식이 뜹니다. 최대값을 120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표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표는 데이터 테이블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범례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범례 표지 없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EPT 둥근 모서리를 해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차트 영역 서식이 되죠.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고 너비는 ept를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